지난번에 저희가 영등포자이 청약 결과를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어 반값 아파트 예전에 기억나세요 강동구 여기도 청약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제 토지는 빼고 건물만 분양 받는 거고요 이게 진짜 반값 맞냐? 어 이거 뭐 건물만 받는 게 반값 맞아? 라는 의견도 꽤 있었던 그런 현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결과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신 분도 있었는데 저도 되게 궁금했거든요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와 변경이 미쳤다. 엄청난 경쟁률 나왔습니다 그리고 저희 채널을 많이 보시는 MZ세대 M2030세대도 총액률이 굉장히 높게 나왔습니다 자 그럼 한번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, 지금처럼 부동산 시장 침체기에 반쪽인 거 맞냐 진짜 이렇게 놀림, 놀림이라고 놀림 하긴 좀 그렇지만 어쨌든 좀 비난 받았던 논란이 좀 있었던 반값 아파트가 이제 대성공을 서, 거뒀는데요 어 제가 생각하는 이 성공 이유는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고덕 강일지구에 서울의 대규모 택지 개발 지구에 이런 땅들이 거의 안 남았어요 진짜 거의 마지막이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어 이게 땅이 워낙 귀하다는 거에 대해 사람들이 좀 주목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전혀 오고타이 기준으로 3억 5천 5백만 원 정도로 가격이 됐단 말이에요 물론 땅값이 빼고 긴 하지만 그러니까 절대 가격이 굉장히 낮잖아요. 그래서 이런 것들에 이목을 좀 끌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. 그리고 예전에 공급된 반값 토지 임대부 주택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비슷한 그런 형태는 시세차익을 누릴 수가 없었어요. 시세차익이라는 거는 내가 상값보다 비싸게 팔면은 그 남은 차익을 시세차익이라고 하는데 이런 게안 되는 구조였는데 이거는 어쨌든 집값이 오르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시가, 시세차익도 가능하다 이렇게 법 개정을 했기 때문에 물론, 뭐, 법계제 완전히 된건 아니에요. 법계제는 추진 중인데 확률이 높죠. 그러다 보니까 상품의 장점도 높아지지 않았나, 라는 생각을 합니다. 자, 이제 경쟁률을 볼 건데, 경쟁률을 보니까, 와, 이거 어마어마해요. 500세대 사전 청약입니다. 와, 여기도 2만 명 가까이. 19,966명. 그래서 40대 1로 마감이 됐고요. 이제 항목별로 보게 되면 일반 공급은 백세대밖에 모집을 안 했는데 백세대를 모집하는데 67대 1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공공분양 이런 것들은 원래 특별 공급이 훨씬 많거든요 특별 공급은 400세대인데 만 3,000명 정도가 신청을 했고 33대 1로 마감을 했습니다 공 중에서 이번에 저 영상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청년 특공이 새로 도입이 됐는데 118대1 그러니까 다른 것들은 뭐 생애 최초는 12대 1, 신혼부부는 15대 1인데 청년 특공이 118대 1. 자, 청년 분들 여러분만 안 했습니다. <웃음> 그래서 굉장히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. <웃음> 피디님 하셨어요? 아, 안 하셨어요? 아, 네. 아, 당연히 조건이 안 맞으면 안할수 있죠. 네, 어쨌든 많은 분들이 신청하셨다. 자, SH공사는 a 예고편처럼 다음 현장을 공개했습니다. 를 야, 이제 강를지고 떴다. 다음은. 마곡입니다 라고 해서 예고, 예고를 했는데요 마곡지구가 이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일정이나 이런 것들은 나온 게 없지만 지금 2030세대의 높은 관심 확인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찾아도 가보고 형장도 둘러보고 어떤지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눈치채셨죠? 영상이 다 마무리됐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반가 아파트 청약결과 알아봤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결과가 굉장히 중요한 결과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, 앞으로도 이런 현장이 나오면은 좀더 주목해보셔도 되지 않을까. 이 결과만 놓고 보면, 라고 생각합니다. 자, 지금까지 보셨다면, 좋아요, 구독,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꼭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